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좋은 날씨에도 집구석에 처박혀 살찌면서 내 몸을 세이프 고문하고 있었는데 다이어트하면서 멀리 서울도 다녀오고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다. 나보다 더 좋아하는 개토끼 운동 겸계 산책 일석이조 개꿀 개 보험 사기 방심하는 순간 도망간다 항상 멀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개스라이팅 턱걸이 두 개는 금방 될것 같다 뭐든 처음이 힘들지 시작하면 그 다음은 금방인 것 같다 다이어트도 비슷해 시작이 힘들지 저번 기준 0.2kg 감량 취두후 약발이 사라지고 있다 팽이버섯은 저렴하기도 하면서 조리도 편하고 똥도 잘 나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이어트 필수 음식 같아 맛은 중요하지 않아 모든 음식은 타바스코 앞에서 평등해진다 30초 운동 30초 휴식 맨몸 운동 루틴은 60초 운동, 30초 휴식으로 운동량을 늘렸다. 1분 운동이 몸에 적응되면 반복 세트를 늘릴 생각이다. 아니 종치면 너는 왜 뛰는 거야? 블루투스 리코더 개 컨트롤 뱃살 처짐을 잡기 위해 복근 운동 하나는 진지하게 한다. 깔짝깔짝 중량운동 깔짝 집턱걸이는 개수보다 올라가서 버티는 방식으로 연습중이다. 그립 위치를 바꿔가면서 더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까지 한다. 마지막 심박수를 끌어올리는 108탄 콤보 같은데 무릎 관절 무리 없이 효과 만점이다. 장시간 정체기를 겪다보니 조금이라도 감량된다는게 감사하다. 여러가지 알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121kg 체중에 먹던 음식량을 88kg 체중에 맞게 조절해야 할것 같다. 내 다이어트 인생 중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 정도면 돼 그만할까? 이 유혹을 이겨내야 정말 성공할 수 있다. 비만인 듯 정상인 듯이 <웃음> 어설픈 체중에 만족하지 말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꼭 마무리하고 성공하자 <웃음>